이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어. 됐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의문사를 의문사를 너희들은 자 구분해야 돼요. 의문대명사도 있고요. 의문 형용사도 있고요 의문 부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온다 여기서 차이가 온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봐요. 형태 봅시다 먼저 의문사가 있는 의문의 문 능동태를 써볼게요 의문사 자, 그 다음에 뭐 나오겠니? 그렇 플러스 두나 더즈나 니즈 나와주고 이 사람 뭐 나오고 있어? 당연히 주어 나오겠지? 주어 나오고, 그 다음 원형이니 뭐 원형이 나오겠지? 이번 주 원형. 이렇게 나오겠지그 다음 원형이니 뭐 이제 목적을 나오겠지. 그리고 의문이. 이렇게 생각해. 요거에요, 이거 요건 뭐야? 능동해야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를 이제 바로 내려와서 수동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소음태. 그러니까. 예문을 같이 가져가보자. 예문 쓰기 전에 이번에는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겠니? 예. 어, 응성. 어, 응성 그래. 어차피, 응성 어차피 앞으로 있어야 되잖아. 맞지? 플러스. 그 다음, 뭐? 어, 플러스 똑같은데? B 플러스. 주어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어, PP. 그 아, 아, 아, 뭐가 달라져? I.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I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나온다. 음, 응. 이게 끝일까? 아닌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의문사.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부사인데요. 이건 부사이고, 이건 부사입니다. 자나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인, 자 봐봐 이런 경우도 있지. 바잉 의문사. <웃음> 이런 경우도 있지. 아니야? 어잖아 빅, 주어, 빅이, 헴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어, 이건 뭐니? 음유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요 때, 이때, 요 때는 음유사가 모였기 때문에? 대명사였기 때문에. <웃음> 대명사였어요. 두 가지를 봐야지. 가지 두가지다 봐야 돼요. <웃음> 두 번째 거는 어려워요. 두 번째 거가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 자, 아까 했던 거 쉬운 거라고 가봅시다, 먼저. 자, 하자는 언제 의자를 만들었니? When. When. Did. i d He. h a e r Make. 원형. 만들었니? Make. A, a chair. A chair.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바로 붙여볼까요? 손대로 자, 의문사 그대로 나온다 했죠? 의문사. 의문 부사잖아. When. 그다음 비동사. 비동사 뭘 써줘? 의자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어지가 되겠지. 뭐지 의자가 바로 뭐가 돼? 주어가 되고. PP 써야 돼. PP는 요거죠. 메인은. 네. 그리고 누구에서? 파자. 이러면 되네. 이렇게 써야 돼. BPP 사이에 먹었다. 이거 봐. BPP 사이에 주어 먹었다. 기분이야. 이문분에서는 응? 네, 의문사는, 의문사도 있잖아. BPP 사이 온다. 바이프스 목적격이 뒤에 온다. 바이프스 목적격 뒤에 왔다. 자, 다른 예문갑니다. 누가 그 유지창을 뺐니? Who, D. h d 가안써의문대사가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예요. 유지창을 뺐니. The w i n 이렇게 합니다. 와, 이건 어떻게 바꿔줄까, 이거는?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 프로스 대명사. 바이, 홈! 왜? 얘가 주어거든. 주어니까 바이 목적적이 되야 되니까 바이, 홈이 먼저 나온 거야. 그 다음 비동사 쓰면 돼. 시체 가보니까뭐 썼는데? 뭐지? 그리고 얘가 주어로 오면 되죠 목적어와? 롬인도. 됐네? 성운이. 깨졌니? 깨졌니? 피피 쓰면 돼. 롬. 됐네? 끝! 있잖아. 오케이. 빨리 멤버 해. 알겠어요? 아,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왜 이렇게 의무사 풀었어요? 대명사니까. 의무사가 대명사인데 동시에 주어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바꾼 거야. 목적어가 주어로 오니까 BPP 사이에 왔잖아. BPP. 오아주로그 사이에 더 윈도우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 후면으로 뒤로 갈 건데, 의무사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바이 후면. 같이. 알겠어 같이. 요게 의무사가 있는 의무원의 수동패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했던가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아요 어? 그 다음에 조동사 수동